Thank you. 오전에 두별 회의가 있어서 그거 빨리 해가지고 지금 12시 25분이에요. 이게 빵이 맛이 좀 이상해서 냄새를 이제야 맡아봤는데 이거 빵이 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시리얼이고, 요거트만 간단하게 먹고 나가려고요. 그때 맛있게 먹으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지비츠 사가지고 꾸미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짠! 여러분 저는 요거 나이키 크롭티랑 청바지를 입었고 여기는 공부할 거를 잔뜩 챙겼어요. 저 오늘 스터디 카페 등록하고 저녁에는 지영이네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 거라서 조금만 있으면 배고플 것 같지만 저녁에 맛있는 거 먹을 거니까 참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카로 갈게요. 안녕! 먹을 거에 쓸땐안 아까운데. 거랑 또 다른 친구 거랑 지영이 엄마 거랑 제거 해가지고 네개 구매했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안녕 야 렉스 라이스. 저아 손으로 해줘 손으로. 여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이모 진짜 맛있게 먹을게. 너나 불렀어? 쟤아 이모 갈게. 쟤아 예쁘게 웃어줘야지. <웃음> 알겠지? 안녕. 안녕. 어, 이거는 친구가 싸준 고무팩인데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짠 가루에 물을 조금씩 넣으면서 섞어봅니다. 물을 조금 더 넣을까요? 잠깐 이렇게 어게봐엄가나으까 조금만 더 넣으세요 네볼아 진짜 시원하다 아 근데 목도리 도넛인가 라고 하는 지문이 있는 거죠. 네. 누르면 오디오 광고가 자동으로 나올 거요 여러분 지금은 1시 49분이고 저는 어 밖에 나가서 프린트도 좀 하고 밖에서 밥을 먹고 오늘 뮤지컬을 혼자 보러 갈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크롭티에다가 베이지색 바지를 입어줬고요. 요거랑 요거는 둘다 오프라인에서 구매했습니다.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까 얼른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I am g n g to 그래서 분 원래 요거까지 했어야 했는데 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랑 이렇게 두 개를 끝! 지금 5시 28분이에요. 이제 나갈 겁니다. 진짜 이런 거안 사려고 했는데 줄서 있으니까 사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이따가 집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 이제 끝나고 저는 바로 갑니다. 사람들은 사진 찍고 있는데 저는 응, 찍어줄 사람이 없거든요 밥은 <웃음> 이거 아빠가 사온 건데 안 먹을 순 없으니까 세개아 <웃음> 너무 딱딱하니까요. 4개 먹어야겠다 먹어요. 4개 먹어요. 4개 먹어요. 4개 어요 4개 먹어요. 4개 먹어요. 4개 먹어요. 4개 먹어개 먹어요. 4개 먹개를어요 4개 먹어요. 4개 먹어요. 개먹이개게어개 한거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스티커. 이, 이런 스티커인데 노트북에 붙이려고 리무버블 스티커. 이거 5,000원? 이거 샀고. 시카고. 짠 여러분 어떤가요 이거? 약간 어설프지만 그래도 귀엽지 않나요? 지 물이 한 구십 프로 되고 그래서 그 약간 뭐 체온 측정처럼 그렇게. <목소리>